이거 야 근데 아 이거 아 맞아 요즘 그 뭐지? 그 뭐지? 유성, 유성라이즈? 유성 그 뭐냐 이거 뭐 어디 유튜브에 유성라이즈 하나 나왔나봐 라이즈가 난입이나 여진을 안들고자? 걸리면 가갑시다자 원래 배운 사람이죠? 에, 구프시에서 이렇게 이판 이겨야지 이판 이겨야지 이판 이겨야지 이판 이겨야지 이러는거고더 빨리보면 더 빨라요 자 여기서 문제 스칼은 새일까요 닭일까요? 닭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 각을 보면 좋은데 일단 먼저 하면 좋죠 이거 이거 무조건 이겨요 이거 무조건 이겨요 일단, 일단 무조건 이겨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너무 잘했죠 이거 야 이거 너무 잘했다 이거는 자 일단 뭘 잘해, 잘했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봐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었던게 방금 뭐냐면 일단 바로 가줬는데 무빙 봐봐 자기 정글 쪽으로 내려가잖아 미신의 퇴각 경로가 아니라 자기 정글 쪽으로 왜한 한타가 소귀만 한타 붙어도 이득을 끝까지 볼수 있도록 그렇지 마지막까지 극한의 이득 야 좋았다 완벽했어요 어. 이런 자랑판 가져오지 말고 자랑할래 이거 은근슬쩍 이거 사람들 이거 어? 은근슬쩍 자랑판 가져와가지고 자랑하러 온 느낌이야? 이거 어, 라인 메고 가야죠 그렇죠 얘는 어 연우는 못샀네 어 이거 집 가야지 왜킬 따는데 안가 킬 따고 걷는데 그냥 마트 에 써도 돼요 이런거는 집을 갔어야 돼킬 따면은 거의 집 간다고 공식 세워도 돼요 그게 공룰이야 그게 공룰이라고이렇게 대교 이렇게 해도 어차피 킬이 안나와 왜냐면은 돌온거 하나밖에 안되고 있거든 수중에 돈이 엄청 많아요 이거 다롱소드로 바꿨다 생각해봐 1300원 있거든 지금 자 이거 룰루랄라 가다가 어 미드 물렸네 와 좋았다 야, 좋았다. 나보다 텔 반응이 좋은데? 이건, 이건 형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 내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라인 복귀하면서 여자친구랑 카톡 좀 하지 말고, 어? 오빠 뭐 해? 어, 오빠 롤 중이야. 어, 오늘, 그러면 오늘, 오늘 어디서 만나? 이러지 말고, 라인 복귀하면서 여기 딱 찍어 놓고,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찍어 놓고, 그리고 미드 같은 거 구경해. 어, 물렸다. 그럼 바로 텔 타주는 거야. 바텀 싸웠다 어, 물렸다. 바로 텔 타주는 거야. 오케이? 아, <웃음> 에 친구 있는지부터 <웃음> 물어보는 게 언제라고? 나이스죠. 이거는 못 잡죠, 이거는. 이거는 못 잡으니까. 라인 대충 봐가지고. 아, 이거 밀어주는 거 에바지. 이거 약간, 약간 에바지. 왜냐면 땡겨진 라인이었거든. 왜냐면 이거 땡겨진 라인이었어, 이거. 왜 땡겨진 라인인지 보여줄게요. 원거리가 4마리야. 상대 원거리가 4마리고, 우리 팀 원거리는 개피야. 근데 우리 근거리가 한 마리 죽고 이러면 최소 반반에 그냥 탑 가서 탑 빨리 받아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밀어 넣는 것도 괜찮긴 해. 밀어 넣는 것도 나쁘진 않아. 여자 친구 있는 거부터 물어보는 게 국룰이었던 걸로. 아 이거 언제 가냐 이거. 에이 탑 이거. 에이 에바지. 이거 이거는 에바지. 이거는 이거는 피드백 좀 할게요. 아까 가, 이거 밀고 올라갔어야 돼. 아니면 우리한테 탑을 가라고 했어야 돼. 이거 라인 다 탔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미드? 이거 봐서 받아 먹으면 미드 차이 난단 말이야. 이거 미드 차이 나 가지고 어 미드 차이 나면은 또 미드 차이 난다고 뭐라 할거 아니야, 탑 라이너. 어! 너 뭐야? 너너자객이야 자객이야넌 뭐야? 이거, 라인, 밀 거면 확 미는 게 좋죠. 왜냐면은 돈이 좀 있거든. 이거, 이거. 라이즈가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양피즈를 먼저 갔네요. CS 두 마리 자연스럽게 놓쳐주는 거 아주 개멋지하고. 이게 강인함이라 진짜 빨리 풀리거든?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진짜 정말 아까 내가 코라야지 이런건 도움핑. 하지만 퀸이 먼저 움직인다. 이거 좀 위험해요. 아, 갔다. 났다 우리 아, 클레드 개트롤. 이거 왜 죽었는지 설명해줄게요. 이거 죽은 데는 이유가 없어. 그냥 봐봐. 내가 그냥 클레드 시점을 보여줄게. 봐봐. 딱미니언만 봐봐. 미니 보이지 형들. 자, 클레드 시점 바꿀게요. 죽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봐봐 이거는 죽더라도 라이즈를 데려가냐? 죽더라도 라이즈를 데려가지 못하냐? 그 차일 뿐이지,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라인 밀고, 이거 갔어야 돼. 집을 나였다면 여기서 이제... 이 새끼... 색... 어, 얘가... 어, 아, 얘가... 아, 잡을만한데 아유, 아까운데... 아유, 가야겠다. 아이, 집 가자. 이러고 집 갔지. 아, 나도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해. 사실... 근데 클레드 입장에서 이게 시야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머, 어머, 어머, 죽는 거지. 뭐... 죽어야지... 시야가 없으면 죽어야 돼. 국룰이야 이것도 이것도 국룰 와 잠깐만 이영님 너무 너무 빠없는데 형님 포션 안사? 돈이 없어서 못산거야? 돈 있었는데 포션 안사 포션 하나정도는 들고 다니는게 좋아요 괜찮아요 나 어, 템트리가 살짝, 살짝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게 신발을 하나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 라이즈는 이속이 중요한 제품거든 라이즈 같은 경우는 어, 이속, 이거, 룬이 두개 방출되면 과부하가 되어, 봉음악이 생기고, 이동속도 올려주는 거, 맞지? 이거, 이게, 자, 이동속도가 올라가잖아, 방어막이 생기고. 이게, 카이팅에 주된 스킬이거든, 라이제. 그래서, 신발 에 맞춰가면 좋아요. 잠깐, 그리고 잠깐 돌려서, 봅시다. 왜 궁을 쓰게 됐는지. 라인 밀어놓고,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미드 각을 봤는데, 어, 이거 미드 딱, 궁각. 돌려서, 봤는데, 한는 이상하게 죽어버리고, 이 e, q 와, 스킬샷 좋아요. 스킬샷 너무 좋았죠. 야, 이거 그만 좀 먹고 가라, 좀. <웃음> 아, 그만 좀 뺏어 먹고 가라. 이거 솔직히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얘는. 이거는. 아, 이거 또라이또 타네. 아, 니 이거 닦가서 맞으세요. 이거는 포터방패 하나보다는 이거 가서 막는 게 좋죠. 아니, 라이 라이즈랑 상종하는걸 떠나서 CS 너무 타잖아. 이러면은 근데, 이러면은 따도, 키를 따도 오리아나 성장이 막힌다고. 오리아나가 레벨 차이가 안 난다고. 어? 레벨 다 똑같잖아 라이즈 팔렙 클레드 팔렙 퀸도 나오면 팔렙일거란 말이야 성장 차이가 안나 이 점이 문제야 라인이 너무 세 로밍 가는거 좋아 로밍의 결과로 방금 라이즈한테 생존핑 세번 찍었어 이러면은 뭐 그냥 차이 나온거거든 솔직히 이러면은 그 게임 그냥 이긴거야 에이 그럼 너무 아깝다 나이스 플래시 나이스 플래시 재주고 이런거 아보면은퀸팔렙에 음. 올해나 팔렙이야 왜? 돈도 비슷할걸? 돈도 오히려 퀸이 많지 왜?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자꾸 믿다가가지고 CS 다처먹어가지고또 <웃음> 다 하나 피드백할게 있다면 집을 너무 안간다 집 타이밍 이러니까 못잡게 되지 왜냐면 미드에서 시간을 이상하게 쓰다보니까 탑 CS 받아먹고 밀어넣고 다시 집을 가려니까 얘가 다시 밀어넣고 집을 못가잖아 돈 천, 1450원 이게 만약에 헤르메스 신발과 핑화 하나랑 뭐 포션 하나가로 바뀌었어봐 그러면은 여기에 핑어를 하나 박아주고 어 신발을 바탕으로 여기 와드도 하나 좀 박아주고 그리고 어 포션도 좀 먹어주면서 라인전 하면은 헤르메스에다 강인함이니까 속박 걸릴 일도 없고 속박 걸려도 금방 풀리고 어 그러면은 그냥 뭐 게임 끝난거잖아 그리고 그 아까 미드를 같이, 같이 쳐주는 것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다른 라인에서 라인을 밀어야 되는 경우는 그 경우 밖에 없어요 이걸 라인을 밀어줘야 되는 경우는 밀어줘 라 미워 밀어, 밀어 달라는 핑이 떨어지고 혹은 이게 내가 판단했을 때 밀는 게 맞다면 밀고 그거 포탑 칠 생각하지 말고 라인이 누시 라인 누적 뭐냐 누수되는 거 있으면 그거 받아 먹어야 돼요 지금 라인 엄청 많이 탔거든 이렇게 보여도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것도 라인 안타는선에서 하면 좋은데 애매하다 가정이 플레이는 자체는 의도는 자체는 좋은데 라인이 안 타면서 했어야 돼 라인 빨리 밀고 집 가야지 이제는 이제 진짜 가야 돼요 돈이 너무 많아. 초반 라인전에서 솔직히 1600원이면은 정말 많은 거거든요? 이거 가야돼, 이거는. 이건 가야돼. 가야돼, 이제는. 가야지. 언제 갈 거야. 아이, 돈 너무 싸잖아, 진짜. 아이, 집 가면 거드라 나오잖아, 인간적으로. 아, 인간적으로 이건 거드라 나오는데 왜안 가는데? 거드라 걍 나오는구만. 신발도 나오겠구만. 이거 왜안 가는데? 야, 좀 가라. 지금 집타임 못잡으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라이즈가 먼저 풀려 이게 진짜 말이 안되는거거든 그래서 그 라이즈를 참격해주려고 갑니다 하지만 잡지 못해요 왜? 왜? 템을 안샀기 때문에 이 모든건 템을 안사서 해요 오히려 뒤집니다 이러면 걔 욕을 처먹는거예요 아니 슈바 우리 클레드는서 3킬 처먹고 라이즈한테 솔킬 따요?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인가? 이건 솔킬은 당연한거였어 왜? 라이즈가 템이 더 좋거든 지금 딱 놓고 봐봐 딱 놓고 봐보자 티아에 1200원 아 1300원 400원 하여 1700원 2000원 2500원이죠 들고있는 택 2500원이야 1300원 1100원 2400원에 850원이니까 3250원 3600원 이거 다 합치면은 3800원 오히려 돈이 1500원이 차이가 나 오히려 돈이 라이즈가 1500원이 더 많아 레벨 안밀려 왜? 아까 미드에서 그러다보니까 레벨링도 오히려 라이즈가 더 잘됐을걸? 어 하면서 죽게 된 거예요. 어, 이러면은 텔 써야지. 어쩔 수 없어. 완전 꼬여버렸죠? 나 이제 선택지가 생겨 이러면 은 라인을 밀고 내려가느냐 텔 잽죠. 오케이 라인 밀고. 와 이거 라이즈가 확 풀려버리네. 오히려 얘는 이거는 이거는 라이즈 상대로 포탑 갈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바이게 있어가지고 바이게 먹었으면 좋았죠 자 잠깐만 15초 전으로 돌아가볼게 아 라인 밀었어 스타 여기서 바이게딱 나와있지 바이게 지금 보이지 이거이 이거 이걸 가서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핑아 이것도 있으니까 먹으면서 핑아먹았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이 자리가 정말 꿀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고 이제는 뭐 라이저 반반구 돌아 봐야지 근데 그래도 라이저가 방템임을 안갔기 때문에 탈라붙으면 은 라이저 원컵 나요 라이즈 거의 거의 빈사상태 나와요 저화 붙이면 죽을수도 있어 잘만하면 내가 내가 그 괜히 이레벨도 원챔 랜드마스터야 랜드마스터면 거의 2분야 이 최강인데 어. 정확하게 죽었네요 그러면 이제 뭐 태도 썼으니까 라인 빡빡 밀라죠 빡빡하게 그리고 마침 저기서 리신 죽었다는 사운드 나오고 퀸도 보이고 있으니까 라인 탑 밀면 되겠죠? 퀸이 탑으로 올라와도 이거 동선 보였지만 이거 다시 탑은 되고 오면 오히려 퀸도 잡았다 퀸도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거 빨리 넘길게요 너무 당연한거라서 무려 탑라이너인데 어 이거 바텀을 간다고? 막아달라고 바텀을 간다? 이거 약간 좀 이런 판단은 살짝 도박수거든 왜냐면 이러면 은 탑보탑이 나갈수도 있어 탑보탑 피가 얼마 없어서 근데 그 도박수가 먹히는거 같은데? 보들아 나이스 먹히는거 같은데? 로밍을 많이 가는 클레드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데 16분에 96개를 먹어 정글랑 이 비슷하게 먹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자기 라인 버리고 자꾸 가서 포탑방패 뜯으니까 그렇게 된거지 뭐 궁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 또 생각보다 궁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 궁을 쓰면 안돼요 자 클레드 기준으로 봅시다 이런 경우 궁을 쓰면 안돼요 왜? 빨려들어가서 다 뒤지는 경우가 많거든 <웃음> 그래서 사실 사실상 지금 이 구도에서는 궁을 쓰면 안됐다 시야가 없는 곳으로 궁을 박으려면 은 정말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건 좀 조심해야 돼요 혹은 탑에나 바텀에서 다른 챔 다른 상대 챔프가 보인다 그러면 은 궁을 박아도 돼 시야 없는 곳에 아 상대가 진짜 한타를 너무 못한다 진짜 아니 이게 봐봐 라이즈의 리신의 킹이면은 자기의 그 현란함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챔프들이거든 좀 볼게요 봐봐 같이 봐봐 형들이 봐도 뭔가 아 얘네들은 한타를 너무 못하는데 약간 그 생각 들거야 이거 클레드가 막 들어왔고 이걸 속박을 잘불리로 씹었는데 미신이 여기서 핑퐁을 안하고 먼저 들어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빨려 들어가서 공기팡 막고 다 뒤져버리고 <웃음> 도발하는거 봐어 근데 전혀 터졌어 이러면 뭐 찍어야 돼? 바로 바론 그렇지 바론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론 가야지 그렇지 여기까지 보내는 거뭐 거의 끝났죠 운영같은 거좀 보고 바론 먹고 운영 봐봐 이게 라인이라는 게 있어 1차 라인이면 탑도 한 1차 라인에 서 있어야 돼 근데 아직 얘네가 우리가 우리 클레드 형님이 아직 우리 1차 라인 했잖아 그러니까 이 라인이 한 이쯤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팀 미드한테 백핑을 찍어줘야 돼 알았죠? 백핑을 찍어줘야 돼 왜냐면 합류가 안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물려버린답 탑도 거든 그러니까 이 라인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공격을 할때 점점 보면 알겠지만 이 동선을 라인을 밀어넣을수록 합류할 수 있는 동선이 더 점점 짧아져. 오히려 이게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 쪽에 더 가까울수록 합류할 수 있는 동선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우리 그 클레드 위치가 여기였고 우리 미드 푸시가 여기였다. 그러면 합류하는데 그냥 궁 하나 거리가 되거든. 근데 봐봐 여기서 합류를 해주기에는 여기까지는 궁 하나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우선상의 문제야. 사실, 이 판테가 바텀을 가는 것도 괜찮고, 클레드가 탑을 가는 것도 둘다 괜찮아. 날개 펼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미드한테 백핑을 찍어줬어야 돼, 이거는. 이거는 병너머에서 만약에 누가 상대가 여기서 뭐, 낚시나 이런 거 하고 있었다? 이건 너무, 이건 와드가 그냥 캐리해줬네. 각 봤네, 실제로. 각 봤는데, 어. 백핑 들어오고, 그렇지. 그니까, 러이 친구, 이 본대를 기준으로, 탑바텀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까그러이 본대 위치가 말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건, 이건 아니죠. 이건 궁거리로도 환류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리신이 죽었어. 리신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막혀도 돼, 사실. 리신 죽으면은 인시 없거든? 인시 어디가 걸어? 라이즈, 라이즈가 걸 거야? 라이즈 유성인데? 퀸이 걸 거야? 퀸은 그냥 QW 맞으면 죽겠구만. 없어. 끝났어. 대신 아, 밖에 이니시에이터가 아, 없는데 이니시에이터가 잘려버렸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맞게 된다고 하는거야 그쵸 상대가 잘했다면 그래서 간혹 내가 천상계 쏠렁 돌리면은 여기 위치에 핑어받고 대기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 바로 먹혔을때 마지막 수인거야. 한명이라도 어떻게든 잘르고 한타 해가지고 바론이라는 이 스노우볼 한번 막아보자 하는거지 그래서 그 리신도 이걸 본 거야 그 각을 여기서. 근데 하지만 이 와드 위치가 너무 좋았죠 이거 와드. 누구 거예요? 럭스 거네요. 럭스한테 다운 켜야 돼. 그래서 다음 바로 먹고 게임 끝난 거 같은데? 이것도 약간 팁인데 바로 먹었잖아. 이거 다 같이 다 같이 미니언도 없는 억제기로 달리는데 아 이런 거 별로예요. 진짜 이런 거 진짜 너무 별로예요. 이런 운영 너무 별로인 게 이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봐봐 만약에 이 라인을 가져가면서 탑을 밀었잖아 그러면은 클레드가 미대에 서서 억제기 툭툭 건드리면은 억제기 여기도 먹고 여기 탑본대도 흔들리면서 3차 포탑 나가고 억제기 두개가 동시에 나가는건데 순서가 이게 아니라는거지 어, 3차 포탑 나가는 억제기는 바로 먹은 순간부터는 그 밀린거라고 그냥 생각해두고 플레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걸 밀어야 되는데 아까. 바로는 포탑 공성을 위해 있는 거거든. 근데 포탑이 없는 곳에서 굳이 업제인을 자고 저럴 이유가 없지. 끝났어요 이거. 는 그냥 끝나요 그냥. 3억제기할 필요도 없어. 이억제기로 끝내면 돼. 지지. 정글러만 실버에서 플래갔다고자 라인전 CS CS 누수가 좀 심하다. 많이 심해요. 로밍이나 합류 같은 속도는 확실히 정글러 출신이라 저, 엄지척. 피했다면, 집 가는 게 국룰. 돈좀 되면, 집 가는 게 국룰. 포션 사는 게 국룰. 국물. 국물 맛있다.